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 궁합은 사람들이 그 사주로만 보는 거예요 이사람의뭐 기운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건가요? 기운도 보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기운 자체 하나 하나 놓고 봤을 때 부딪히면 안 되니까 오... 어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음, 음... 그렇죠 만약에 궁합을 보러 두 분이 왔어요 네네 근데 누가 봐도안 좋아 이 사람 음, 음. 찢어져야 돼 그럼 뭐라고 음. 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간을 둬요 어. 어 결혼은이, 결혼은 이 둘이 결혼을 하도 되지만은 이제 결혼 시기가 조금 뒤로 가라 그래야지 이렇게 어, 음. 더잘 산다 해서 그긴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게끔 어...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조심을 이쁘게 <웃음> 말해야지 이쁘게 그래 사랑하는데 어떻게 뜯어 말려 <웃음> 아, 그 어,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는 안 해. 네 그래서 응. 저희가 오늘 궁합을 하나 가져왔어요. 응, 응. 궁합 한번 봐주세요. 응. 한번 봐볼게요. 네. 물어보자. 혹시 여기 지금 둘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어, 뭐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는데 뛰기 좋아. 볼 때는 뛰기 좋은데 둘이 서로 이게 할 말을 못 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요둘다 둘이 너무 자기가 자기가 강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쇼인도 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어... 네. 궁합적으로는 몇 퍼센트... 궁합적으로는 진짜 50. 진짜 반반. 반... 잘 살면 되게 잘살 궁합인데 못 살면 되게 못살 궁합이야. 아, 응. 응. <웃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누가 더 커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남자가 더 커. 여자한테 어, 더 큰데, 여기 보면은, 둘이 보면 놓고 보면 궁합적으로 되게 좋아. 근데 여자가 너무 강해. 그리고 남자도 남자 자에서 남자가 강해. 어, 여자분 성격은 좀 어때요? 성격 까시래. 어, 까시고 안칼죠 어, 내꺼 내놔! 막, 너 내꺼 왜 가져가? 뭐 자기가 되게 자기꺼 챙기는 그게 되게 강한 거야 근데 이거 마이크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어떻게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 그래서 여기 여자를 놓고 보면은 자기 걸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도 금전도 그렇고 뭐 만약에 사람이라든지 애증이라든지 자기 거를 되게 챙기려고 하고 좀 정의롭고 의리, 의리롭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야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한다 응. 그래서 조금 여자 쪽에서 잔소리 하는 거 없지 않아 있다. 여자는 남자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자꾸 밖으로 비즈니스 저기나 인간 저기나 요렇게 많이 나가다니고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짜증나 너무 짜증난다 그래. 근데 밖에서는 되게 좋아 보여. 왜냐면 내가 요렇게 요기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 근데 이렇게 받아보니까는 되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응. 둘이 너무 비슷해. 둘이 너무 비슷해서 부딪힌다 그래. 진짜 만약에 하나가 만약에 나는 보살핌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보살핌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맞아. 나는 보살피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보살펴주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은 보살펴주는 걸좋아한데이 사람은 보살피지 않아. 응. 여자는 보살핌을 받고 하는데 남자가 보살피지 않아. 응. 두분 두 중에도 머리는 누가 좀더 좋은 것 같으세요? 머리? 머리는 여기 여자가 더 좋아. 아. 여자 되게 좋아 머리. 아, 응, 오, 응, 진짜요. 응. 오, 똑똑해. 공부적으로도 똑똑한가요? 응, ]가요? 공부적으로 똑똑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똑똑해. 생활력 되게 강하고 혼자 크는 힘이 너무 커. 자수성가. 자수성가 할 아, 응. 사람이야. 오, 응. 남자는요? 남자는 똑똑하긴 한데, 조금 허당기가 있어. 어, 머리는 똑똑한데, 그 머리를 자꾸 사람들한테, 막, 허당같이 쓰고, 와, 돈도 잘 쓰고, 막 도라도 잘 다니고, 막, 그래. 음, 응. 이분들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응. 근데 자녀는 좀 있을까요? 자녀? 지금 없어? 지금 한명 있어요. 아니, 두명 있어요. 두명 있지? 네. 이제 돈은 안 나. 그니까, 지금 못산게 있긴 있다는 소리야. 있는데 자녀가 보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아 아빠가 애들이랑 잘 놀아줘? 그건 모르겠어요. 어, 아이, 애들이랑 잘안 놀아줘. 엄마가 애들을 보살핀다, 요렇게 나와. 어, 케어를다 하고 있고, 남자는 되게 바빠, 되게 바빠서,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걸로 보여. 응, 응. 왜 자기, 자기 자녀들잘안 놀아 안 노릇... 자기가 노는 게더 즐거워 이렇게 이렇게 노는 게더 즐겁다 그래 그게 싫어서 안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노는 게더 중요해 오, 응.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응. 그럼 오히려 여자가 더 철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철이 있어 철이 들었어 세근이 들었어 그 나이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고 나이 작다고 다 아이가 아니야 맞아요 응. <웃음> 맞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응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는 철이 안들었나 해응 철이 안들어 또 어... 철이 안들어서 바깥바람이 너무 좋아 그래 어... 응.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 응. 자,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응.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응. 이분들 되게 탑스타 커플이에요 아 맨날 탑스타만 들고 와? 네. <웃음> 그래야 사람들이 알잖아요 한가인 연정훈 응. 커플이에요 응. 근데 선생님이 진짜 딱 맞췄어요 황가희씨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음. 그래서 머리 좋다고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음. 근데 머리가 실제로 진짜 좋아요 이 이분. 그래서 음. 옛날뭐 골든벨인가 거기 나와서 되게 뭐짱다잉다데 <웃음> 네, <웃음> <막, 웃음> <막, 웃음> 거기 나와서 음. 되게 화제가 됐는데 음. 이분들 그건 사람들이 그거 좀 궁금해 해요 어떤 거? 황가희씨가 엄청 어렸을 때궁금 했거든요 음. 음. 근데 굳이 그 나이에 이 연정훈씨랑 왜 결혼을 했을까요? 선생님 지금 궁합을 봐 주셨는데 50밖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음, 왜그 어린 나이에 굳이 이은정훈 씨를 군대도 안간 상태였거든요. 얘는 음. 결혼하고 갔다 왔어요? 심지어 군대를. 내가 내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여기 같은 여자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밖을 잘 챙기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라고 음. 거기에 비친 배우자감으로 최고였던 거야. 아, 그래요? 음. 오, 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본인에게는 음, 배우잖아. 응. 그리고 그 여기 아빠야가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스펙도 줬잖아. <웃음> 그게 현명한 거야. 그 현명한 선택을 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튀기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그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싫었던 거야. 근데 너무 자존심이 세고 콧대가 높아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이 바뀌고 세포가 바뀌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인 가정에서 목말랐고 그걸 봤을 때 여기 남자가 가진 가정과 그 다음에 스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와닿았다. 이렇게 나와. 어, 응. 요새 무슨 스무 살 차이도 나고 서른 살 차이도 나는데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야. 근데 너무 어렸을 때한십년전십년도 응. 그 10년 훨씬 전에는 응. 그런 게 조금 되게 사람들이...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음, 많잖아요. 음. 혹시나 뭔가 좀 그런 오해를 받았을까 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맞아.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자기네들은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사람이 외모, 마음, 심리, 편안함, 재력 이런 게다 맞아야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이 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음. 그리고 사랑도 있어. 사랑도 있지. 다. 똑같이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싫잖아. 남자가 좀 생기면 좋겠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발 그래도 잘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번 조심해야 될거 없어. 이대로만 반반이라도 이대로만 가면 괜찮다. 이렇게 나와. 어 그리고 뭐야. 남자가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뭐 하느라고 여자한테 살림을 다 맡긴 것 같아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왜 말했냐면 여기 남자를 보면 은 애기가 보여 근데 여자는 애기가 없어 여자가 조율을 한다 이렇게 좀 나와 뭐 비밀이라든지 조금 맞춘다든지 그런 게좀 있어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 이만큼 키워놨으니 이제 내거좀 하자 요런그게보여 아직 한광씨뭐두명 났어도 어리죠 응. 아직 응응. 되게 활동을 할수있 그 충분히 하,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날인데 응. 앞으로 활동은 좀 어떻게 많이 할거 같아 할거 같아 근데 예전에 그 뭐야 해품달? 맞아. 내가 고기서 봤거든 뭐 그런 어, 거 말고 그냥 오락이나 예능에서 그냥 자기가 조금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었어 청춘때도 그래서 조금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 맞아. 자기 주관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이기점이나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애기를 키우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응. 그래서 개념이 바뀌어서 조금 표면으로 드러날 것 같아 만약에 여기 지금 아빠야가 그거 뭐 1박 2일 막 이런데 막 나오거나 한번 봤어 예전에 그런 것처럼 엄마도 좀 그런 쪽으로 눈 돌릴 것 같아 근데 연정씨 아 하나? <웃음> 몰라 나 옛날에 <웃음> 봤죠. 어, 근데 응. 그 한가희 씨도 요즘에 선생님 말씀대로 응.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응. 어, 얼마 전에 미우새도 나오고 응.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 본인이 뭔가 연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응. 싶은 건가요? 응, 응. 뜯어 말렸어 집에서 뜯어 말렸어. 연기하지 말라고요? 어. 아니 아니 그런 거 예능하지 말라고 반대로 아. 연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연기도 난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이쁜 거는 인정할게 네가. 응. 아니, 엄청, 엄청 이쁘지. 응, 응. 저 실제로 한번본 적이 있어요. 음. 네, 네, 진짜 이쁘긴 응, 하더라고요. 응. 네. 그래서 한번 사람 남자들은 되게 막 그런 한가인 씨의 되게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웃음> 왜 도대체 이런 배우 씨저 나이에. <웃음> 근데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궁합은 항상 반반이든지 60이든지 그래 나머지 40, 50은 살면서 맞춰가는 거야. 오, 응. 앞으로 뭐별탈 없이 잘 살았으면 응, 좋겠 나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